일단은 얘는 어제 만든 흙이고 그리고 이제 끝이 마를까봐 이렇게 흙을 뭐랄까 막아 놓고 가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말랐을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노즐이 막혔으면 뚫어야 되니까 하루만에 일단 마르면 막힐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죠. 기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막혔을 것 같긴 한데 해봅시다. 오, 일단 빠르니까 모터가 난리가 나니. 버립니다. 일단 하루가 흙을 넣고 지나면 일단 꽉 막히는 걸로 음, 일단 노즐만 막혔을 수 있으니까 노즐을, 노즐을 한번 좀 뜨거운 물에 담가서 꿀려 보겠습니다. 오빠. Okay. 이 そう 춥긴 했지만, 흙도 좀 마른 상태라 이 상태로 쓸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다 분리해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워터를 여기 부분을 꽉 조이면 안 되겠다. 여기 안에 흙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재료가 이미 말라서 쓸 수가 없어서 다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중간에 들어간 게 보이고, 10도 좀 빠른 지 퍽퍽퍽 되네요. 안 돼! 힘들 느리게. 힘들다면 더 느리게. 오. 뒤로 빼면 뒤로도 빠지나? 갑자기 궁금한데? 잠깐 뒤로 빼볼게요 음... 별 미동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이거 하는 날은 딱 정해서 얘만 써야 될것 같은 느낌? 음. 노즐이랑 튜브 실린더를 진짜 다 분해해서 닦았습니다. 거의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애매하게 흙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청소를 해버려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완전 그냥 흙이 확 말라버리면 그냥 부셔져 버리고 아예 초반에 했으면 말랑말랑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말린 상태로 해서 해가지고 좀 힘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요령이 좀 없어가지고 이 노즐 분해하는 것도 나중에 찾아 가지고 다 분해해서 일단 했습니다 음 청소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쓰는게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노즐을 청소를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 가지고 저기다 이제 장착을 하면 이제 레벨링을 또 다시 해야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아이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웃음> 그냥 한번 딱쓸때 진짜 좀 주구장창 쓸수 있게 하루 종일 딱 작심을 하고 써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네.